엔진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에 찍혀있네요 잔유배출을 높이기 위해 캐스트롤 엔진 샴푸 한 병을 주입합니다 솔벤트 무청가 제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입이 끝났으면 10분간 공회전을 진행합니다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벤츠 차량들은 연식이나 유종을 불문하고 교체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개전 오일 필터를 제거합니다 신품 모링으로 교체 후 신유를 발라 준비해 줬고요. 신품 필터와 하우징을 장착합니다.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.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어댑터를 장착합니다. 언더커버를 탈거 후 엔진오일을 배출합니다. 입으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하고요. 신품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. 매 엔진오일 교환 때마다 신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. 드레인 플러그는 별도의 조임토크 없이 손으로 딸깍할 때까지 돌리면 됩니다. 작업부위를 클리닝하고요. E20D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. 준비한 오일은 쉘헬릭솔트라 0W30입니다. E220D의 엔진오일 규격인 m b 2 2 9 5 1을 충족하는 100% 합성류이자 공식 승인류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유를 주입합니다.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레벨을 확인합니다. 맥스에 세팅되었습니다. 다시 시동을 걸고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. 깨끗하네요. 감사합니다.